쇼핑몰을 창업하는 분들이 음 본인의 그 쇼핑몰에 어 아이템을 몇개 정도 소개하는 것이 좋을까요? 하고 묻는 질문들이 좀 있어요 음. 그러면 음 초반에 이 초기 창업할 때몇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뭐 정답이 있을까요? 이런 것들에 대한 몇개 정도 판매를 하는 것이 좋다 음 그것을 반문을 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창업자분 자체가 내 쇼핑몰에 들어왔을 때 상품 하나만 보고 나갈 쇼핑몰인 건지 아니면 은 여기 와서 어 여기 이쁜 거 나랑 스타일 좀잘 맞네 음. 이것저것 한번 사볼까 해서 상품을 여러 개를 구경할 쇼핑몰인지에 따라가지고 상품수가 달라지는 음. 것 같아요 가면 예를 들면 아이템별로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? 카테고리 좀 네, 카테고리별로 말씀.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아이템별로 좀 달라지는 음.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거를 놓고 봤다 라고 하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곳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브랜드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상품 하나만 사고 나갈 쇼핑의 상품이 있을 거고 또는 이 마켓에서 어 여기 발색도 좋았고 립스틱 뭐 컬러도 좋았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거 다른 것도 한번 사볼래? 라고 하실 때에는 이것저것 사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SNS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눈썹 타투 펜이 있어요 그 타투 펜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다 유튜브 영상 그, 그 페이스북 광고 영상만 보고 딱 들어와 가지고 그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 사고 나가거든요. 네, 네, 네. 그런 경우에는 쇼핑몰의 상품이 하나여도 되는 거죠. 근데 이 쇼핑몰이 유명해져서 그 상품의 만족도가 늘었어요. 그러면 은그 쇼핑몰의 이름을 기억해서 이제 다시 방문을 하겠죠.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개의 상품을 사려고 할 거예요. 그런 쇼핑몰로 발전하는 것을 브랜드 형태로 나아간다고 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네, 네. 그런 경우에는 상품 수가 계속해서 많아져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의 키워드로 해서 내 상품 보러 들어왔다.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만 보고 바로 구매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품이 많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. 음. 음. 저 같은 경우에도 명함을 지금 판매를 하는데 명함 쇼핑몰이라고 하면 디자인이 좀 다양하면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쇼핑을 할것 같잖아요.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. 저희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만 보고 그 상품을 사고 그대로 나가는 고객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아, 명함 디자인을 더 추가해가지고 팔아야 될까?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타겟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잡았으니까 그 타겟에 맞는 다른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상품을 좀 차츰 차츰 차츰 늘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상품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음 어느 정도 주력의 상품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주면은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영 초반에는 사실은 아이템을 쉽게 늘려가는 방법 같은 것들이 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뭐딱 뭐 정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상품을 가지고서 확장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명함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고객을 보고 상품을 차츰차츰 확인을 했던 거는 내가 명함이라는 거 인쇄를 한번 해 봤으니까 이 인쇄에 대한 시스템을 알게 되고 고객이 누군지도 알게 되니까 쉽게 늘렸던 부분이었던 건데 어 만약에 음 내가 귀걸이를 판매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제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유명 쇼핑몰들이 판매하고 있는 비슷한 류의 디자인을 먼저 판매를 하고 거기 위에다가 내가 추구하는 쇼핑몰의 컨셉의 상품들을 더 추가해서 판매를 하면 기본 구색을 좀 늘릴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방향은 내가 팔고 있는 상품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통을 판다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 통이라고 하는 거에 사실 그통 자체만 사실은 고객들 사기보다는 그 안에 넣는 비닐 같은 것도 사잖아요 겠 근데 비닐은 내가 취급할 수가 없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비닐은 도매 사이트 같은 데에서 상품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내 상품 플러스 그 상품을 더해가지고 추가 구성으로 객단가를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이템이 잡혀져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해서 가지고 있는 요인들 때문에 결국은 협력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쇼핑몰의 가장 큰 특징이라서 고정 고객을 어느 정도 확보를 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어느 정도 주력 아이템을 잡았다면 그 주력 아이템을 마케팅하는 데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포인트도 있으실 것 같아요